첫 일주차에 맨 마지막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예, 네, 안 나요. <웃음> 뭐 이렇게 크게 기대라는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어, 지난주 맨 마지막에 제가 구분 건물 등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분건물 등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서 오늘 다시 할 거예요. 또할 거예요. 오늘 또 구분건물 등기하고 대지권하고 지금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도 같이 풀 거고 지금 되게 좋은 기회니까 아, 그래도 완전 까먹어서 다음 달에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예, 또할 겁니다 제가 진도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도를 좀 희생하더라도 한번더 반복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이제 구분건물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시험에 또 자주는 안 나와요 또 많이는 안 나와 제가 어렵고 잘안 나오는 건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구분건물 등기는 또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중개사가 되셨는데 예, 아파트 등기부 펴놓고 이건 안 배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이 되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5월, 6월달 지금 2주차 아, 첫주수 오늘 이 1시간 동안 구분건물 대지권 또 관련 기출문제 다 1시간 동안 에 몰아서 하고 요거 따로 빼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어, 계속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올 테니까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면 또한번 유튜브 들어가셔서 또 들으시고 또제 유튜브가 요번에 유료로 전환됐다고 아, 아니다 아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홍보라는 건 아닌데 예,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최대한 뭐 조금만 붙이려고는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주정식 324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예,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어요 예. <웃음> 예, 324원 수익. <웃음> 통장에 들어지진 않고 찍혀 있더라고요. 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오늘 수업 에, 유튜브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구분 건물 요구로 마스터로 끝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말소리 잘 들리죠? 안 들리면 이따 얘기해 주시고 요 질문하세요. 자, 우리 요약집 75페이지 보세요. 75 자, 요약집 75페이지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 지금 봅시다. 잡혀 보시면 구분 건물이 됐다라고 하면 일반 건물하고 다른 걸 보셔야 돼요. 자, 일반 건물은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 따로 따로 해요. 토지도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 있고 또 울구 있고 이렇게 있고요. 건물에도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울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은 외관상은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여러 집으로 나눠져 있고 밑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에도 자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이건 똑같아요. 밑에 토지 등기가 떨어져 똑같아요. 그러면 건물은 좀 다르죠? 하나의 건물이 있냐? 이 안에 여러 개 구분된 부분을 건물로 만들어 쓰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하나예요? 열 개예요? 네? 오래 안 됐는데, 이거 물어본지. 네. 신기한 게 질문은 기억나는데 항상 답이 기억이 안 나죠? 네. 자, 건물 하나로 봐야 돼요? 열 개로 봐야 돼요? 이게요, 옆집이랑 맞겠죠? 옆집, 윗집, 아랫집 막혀 있죠. 자, 막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자, 막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할게요. 구조가 독립 독립해서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집집마다 별도 출입문이 별도 현관문이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드나들수 있어야 돼요. 자, 101호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102호 거쳐 들어가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이용상 독립성. 그죠? 그럼 구분된 건물이 됐다 안 됐다. 구분 건물이. 자, 아직 안 됐어요. 여기다가 뭐까지 해야 돼요? 구분행위, 구분행위. 나 이거 구분 건물을 쓸 거야. 라는 의사표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인데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몇 개가 돼요? 이러면 건물이 하나가 되고. 구분 건물 등기하면 10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등기가 뭘로 되어 있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다시 구분 건물이 되려면 독립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분행위까지 필요하다. 근데 독립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면 시험에 낼게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요게 나오겠죠? 구분 건물로 등기하면 일반 건물 등기랑은 뭐가 다르냐? 모양새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지금부터 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아, 구분행위를 하려면 독립성이 일단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구분행위는 자기 선택이야. 선택. 일방으로 할 수도 있고 구분으로 할수 있어요. 그죠? 뒤집어 이제 자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예,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꼭 있어야 된다. ox OX에 구분 등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다 있어야 된다. ox 예, 옥스가 어디 있어? XX 엑 예.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어, 이게 있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동대문 상가 같은데 가 보면 이게 이제 부스 부스가 있어요. 바닥에만 표시해 놓고 벽은 없어. 가벽 이렇게 쳐놓고 옷 걸어놓고 막 팔잖아요. 그럼 부스 부스 하나 하나도 구분등기를또 합니다. 걔네들의 포인트는 벽이 없는 거 벽이요. 벽이 없는데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구분등기를 해준 예외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교재 75페이지 맨 밑에. 자, 7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구조상 독립성. 이게 뭐예요? 다른 건물과 완전 차단돼 있다. 또 이용상 독립성. 독립 출입구가 존재한다. 이두 가지를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예외가 나와요. 76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단,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즉 상가 건물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미흡하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구분소유권 객체로 인정하는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구조상 독립이 좀 미흡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정 면적이 넘어야 되고 바닥에 표시를 해야 되고 1 0 0호2 0 0호 이렇게 해서 구분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76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동그라미 3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각 건물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 맞죠? 구분행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분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건물로 될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일반 건물을 등기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왼쪽에 기출연습 맨 위에 1번. 자 76페이지 맨 위에 기출연습이 6개 있어요. 그중에 1번 보시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할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예, 네, 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에 있죠. 일단 자 됐어요. 그럼 앞에 봅시다. 그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무조건 구분건물 되는 건 아니고 구분행기까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구분건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럼 건물이 10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건물 10개로 취급하는 구분 등기를 했으니까. 자 그분 등기했으니까 건물 10개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를 두는 게 원칙이 있죠. 부동산 10개로 취급해요. 그러면 등기 몇 개? 네? 자 부동산은 10개로 취급하지만 등기는 하나를 둡니다. 그래야 예외가 돼요. 다시 하나에 하나씩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부동산 2개면 2개 등기, 10개면 10개 등기.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분 건물은 예외라고요. 예외라서 10개의 건물인데 하나의 등기를 둔다 이렇게 봐요 자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동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한 동짜리 건물 전부 전부라는 게 10개를 다묶었단 소리예요 10개를 다 묶어서 등기는 몇 개를 둔다? 하나의 등기를 둔다 그러니까 예외란 말이에요 그렇죠? 10개면 1 0개 원칙인데 이건 좀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10개의 10개, 각 부분들이 있죠 얘네들을 전, 유, 부, 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유 부분마다 자, 각각 구분된 건물 마다마다 마마다다 마다, 마다. 표제부를 또 두고 또 갑구를 두고 또울구 두고 이렇게 있어요 대신에 전부 다 묶은 한, 한 개의 전체 등기 기록은 표제부만 두고 있어요 그럼 표제부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자, 표제부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표제부는 전체 건물 내역과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내가 찍은 거, 예를 들어, 5 0 1호의표제부갑골고 이렇게만 나온다고요그표제부가두개 나오고, 그 501호에 갑골구가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전유분 등기가 이렇게 표제부 갑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건물은 전유분마다 갑골구만 둔다, OX. X죠. 표제부 갑골구.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유분 반대는 뭐예요 공. 공. 공. 용 부분, 공용 부분이에요. 용용 죽겠지 공용 부분이에요. 예. 자, 공용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상 공용.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자, 또 하나는 규약상. 자, 규약상.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가 있는데 표제부만 있어요. 자, 규약상 공용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세요. 규약상 공용. 규약이 있어서 같이 쓴다. 규약이 없으면 혼자 쓰는 거예요. 규약이 없으면 혼자, 나 혼자 쓰는 거예요. 규약이 없으면 혼자 쓰는 건데 규약을 만들어서 같이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전유부인이란 말이에요. 전유부인이면 표제부도 있고 또갑구도 있고 울구도 있고 이게 원칙인데 규약을 정해서 다 같이 쓰기로 했다라고 해서 갑구울구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표제부에다가 규약이 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됐죠? 자 그럼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써 있는 자 견본을 본 적이 자, 없는 관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전유분 있죠, 공룡분 있죠, 공분두 공룡 가지 있죠, 구조상 공룡과 규약상 공룡. 그래서 이 전유분하고 규약상 공룡 부분 이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단독 신청,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단독 신청, 서로 왔다 갔다 됩니다.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 안 되니까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상 공용은 이제 아파트 지금 복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등기비 안 나옵니다. 서로 왔다 갔다 자, 둘다 단독 신청이에요. 전유 부분에서 규약상 공용으로 가는 것도 단독 신청. 그렇죠? 그다음에 거꾸로 규약상 공용을 야, 규약 폐지해, 야, 걔한테 팔어 넘겨버리면 이것도 단독 신청. 쪽 서로 두받고다 단독 신청이고 예. 자 그러면 이걸 견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제부가 있잖아요 표제부 자 1층 101호인데 1층 101호를 다 같이 쓰기로 했대요 규약을 설정해서 공용 부분을 썼다 라고 여기다가 요걸 딱 달아 요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요게 들어가면 밑에 이제 갑구나 을구는 없는 겁니다 없애버린 거였죠 요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다 요거를 단독 신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단독 신청으로 집어넣으면, 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누가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01호 소유자가 이거 공용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소유 명인이 단독 신청하고요. 그럼 표제부에다가 방금 보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 있었던 갑골고 어떻게요? 말수하는 거예요. 을구를 말수하려면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을구 권리자의 승낙서 받아다가 소유자가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되죠? 요세 가지. 요세 가지가 우리 교재. 우리 교재 76페이지에 자, 76페이지에 심화 박스 있죠? 심화 박스요. 시마박스, 심화 박스에 1, 2, 3, 4 있어요. 1, 2, 3, 4 중에 1, 2, 3을 묶으세요. 1, 2, 3. 1, 2, 3. 자, 지금 76페이지입니다. 심화에 규약상 공용 부분. 거기 1, 2, 3묶었어요 1, 2, 3.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규약이 폐지돼서 개인 거가 될수 있어요. 개인 거 되려면 여기 보세요. 공용 부분으로 정한 뜻을 규약을 폐지했어요. 규약 폐지. 규약 폐지했으면 이제 전유분이 된단 말이죠. 자, 누구 거예요? 취득자. 이제 내 거다 라는 취득자 있죠. 이 취득자가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자, 요 소유권 보존등기 네모 치시고 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자, 거기 소유권 이전등기 X라고 써봐요. 소유권 이전등기 X. 소유권 이전등기 그러면 틀립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을 합니다. 내 거다 이제 보존등기 해줘 라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이걸 해주면서 해주면서 등기관은 보존등기를 했을 때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뜻의 을뜻 등기 있죠 이거를 말수 표시한다 좀 전에 보셨던 표제부 등기를 말수해 준다고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규약이 설정됐다 이제 얘는 공용부분이다 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거를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말수한대 이걸 말씀한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말소하고 나서 규약 폐지된 거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구가 열리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들어가면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부분 뜻이 등기가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됐죠? 예. 자, 여기에 보존리가 단독 신청되면 규약이 폐지되면서 여기에 규약이 말소 표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참고로 이 견본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이 뜻. 이래가지고 표제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그럴까봐 견본을 애써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큰 감동이 없네. 나 되게 많이 감동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예 표제부에 있는 거야 표제부 에있는 거에요 표제부 101호 표제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럼 구조상 공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구조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규약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규약이 폐지되면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요거를 이전등기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지문에 이전등기로 나왔어요. 다시 76페이지 왼편에 기출연습이 6개 있잖아요. 6개 중에 5번, 6번 묶어볼까요? 5번, 6번. 6개 중에 5번, 6번. 자, 6번 보세요.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네,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자 그래서 6번 틀렸고요. 그럼 5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5번 5번 보시면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하여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 맞죠 규약을 폐지 그러면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했다 됐죠. 그래서 보존등기 이전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번 모의고사 요거 이전등기다 라고 하면 틀린 거 아시겠죠? 아 모의고사 난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예, 네, 자. 보존등기를 이전등기로 바꾸면 틀려요. 예, 네, 자. 그럼 이걸 또 장난집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걸로 바꿔가지고 틀린 집문을 났었다. 이건 이제 외운 거지, 이제. 열심히 외워. 그래서 규약이 폐지되면 보존등기. 규약이 폐지되면 보존등기. 이렇게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모의사에 나오는 거죠. 규약이 폐지되면 보존등기를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OX.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OX. 다시 봐요. 거기 1개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체 없이가 있어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죠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니다 이걸 1 개월 이내 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OX. 지체 없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지금 76페이지 5번에 써있다니까 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써 있죠? 맞는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1 개월로 바꾸면 맞아 들려요? 틀린다고. 그래서 보존등기, 이전등기, 틀린 것만 외우고 있다가 보존등기 딱 던져주고 지체 없이 빼버린 다음에 일결을 바꿔버려요. 그럼 보존등기 보고 덥석 문단 말이에요. 일결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고요. 한 서너 개를 장난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그 그 문장마저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딱 하나만 장난치는 질문은 그것만 딱 바꿔서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 기준이니까 7, 8, 9, 10 하면서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하나 알았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요거는 알았는데, 그 옆에 집은 그, 그지문 다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그 지문 또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 뭐 실망하지 마시고, 금방 될 거예요. 어차피 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외우면 됩니다. 자, 규약 폐지 되면 무슨 등예요 보존등기. 자, 지체 없이 1개월이에요. 지체 없이. 됐죠? 거기까지. 자, 고그 위로 올라가세요. 그 위에. 자, 2번, 3번, 4번 까지 볼까요? 2, 3, 4 묶으시고 76페이지 기출연습 2, 3, 4 묶으시고 2번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 3번 보세요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맞아요? 맞아요 표제분만 둔다 그랬죠 4번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분으로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 맞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요 정도가 지금까지 기술된 전부예요. 전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지금 76페이지 맨 밑에. 자, 맨 밑에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맨 밑에 박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동짜리 건물 전부. 1 0개다 묶었죠? 1 0개다 묶어서 등기 몇개 둔다. 하나 둔다. 하나에 표지에 부를 둔다. 자 그리고 나서 전유부분마다마다 마다 표제부를 두고 또 갑구와 을구 각각 각각 각구를 둔다 갑구 을구 둔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를 전유부분마다 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 그중에 내가 전유부분 중에 5 0 1을딱 찍어서 등본 떼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등본 떼주세요 그러면 증명서 봐이또좀 보여주세요 연락 이런 걸 신청할 때는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요 표제부를 붙여줘요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 와 해당, 자 여기 밑줄 와 해당, 와 해당, 와 해당 자 지금 76페이지 맨 밑에 있죠? 와 해당, 와 해당, 와 전체 그러면 틀린다고요 와 전체가 아니라 와 해당 그래서 내가 5 0 0위로 찍었으면 5 0 0위로만 발급을 해주는 거지 4 0 0위로3 0 0위로는안 해준다고요 해당하는 전유분 기록을 합쳐가지고 한 개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세 가지는 굉장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바꿔버리면 지문에서 되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한동건물 전부에 대해서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둔다 그럼 틀린 질문이 돼요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를 둔다 또는 표제부를 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전유 부분마다 한 개씩 둔다 그러면 틀려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예전에 이렇게 났어요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한 개로 본다그럼 틀리는 거예요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한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이게나야돼와 해당, 와 해당, 그 전위 분을 합쳐서 한계 기록으로 봐주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요게 한계고, 여기서는 한계로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두 개를 싹바꿔되면 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요것들은 이제 지문 보면서 또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음. 그다음, 자, 이번에는 77페이지 매니아가 보세요. 77페이지 매니아가 보시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나 있죠. 자, 우리 대지권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펴보세요. 자 대지권의 등기가 있습니다. 자 대지권의 등기는 두 가지 표시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자또 대지권의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시 표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다음 요거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래서 이 구분하셔야 돼요.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달라요. 일단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다르다. 요거부터 다르다. 뜻이 들어가면 다르다. 뜻, 뜻, 뜻, 뜻. 자, 뜨뜨뜨자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요 자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이것부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 다 나왔어요 걱정 마시고 앞에 보세요 대지권의 등기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하나는 대지권의 표시 이두 가지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 아파트 전체 건물 표제부와 또 해당 전유분 표제부마다 하나씩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밑에 깔린 토지 그 토지등기부에 뭘 써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씁니다 요게 머릿속에 틀이 일단 잡혀야 돼요 자 건물등기부에 뭐 한다 대지권의등기 토지등기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일단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동짜리 전체 건물 자한 한 동짜리 전체 건물 표제부예요 건물 표제부에 뭐가 있다 건물 표시가 있다 건물표제부에는 건물표시가 있는데, 자 이게 구분 건물이 아니라 한동전짜리 전체, 전체 건물에 대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토지표시가 있는데 어떤 토지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러면 그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토지 표시까지 나오면 소지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 건물표제부 아래쪽에 하단부에 존재합니다. 하단부에 이큰 건물이 있는데 이큰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토지 위에는 이 건물이다. 토지 건물 이게 전체 건물 표제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원래 토지랑 건물은 따로 따로예요. 토지는 토지 등기 따로, 건물은 건물 등기 따로.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따로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칠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따로따로 등기 서로 간섭을 안 해. 근데 지금 일로 오면요 아파트로 넘어오면 이때는 토지의길를 여기다 써는 거예요. 토지액이 토지 표시에 여기 소지지면 있는 거를 여기도 써는 거예요. 한동 건물 전체 표제에 소지지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건물 표제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표시도 써놨다. 그럼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 아더니그거그 그 토지 그 토지 그러지 말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여기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도 써 놨다. 그럼 두 군데 다써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서 요 내역을 여기도 써 놨다. 됐죠? 자, 그게 지금 바로 보시는 요요 요 등기예요. 한동 건물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당연히 건물 표시가 나오겠지만 뭐도 써 놨다. 토지 표시도 써 놨다. 그데그 토지가 어떤 토지냐 그랬더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다. 그 토지 표시를 여기다가 소지지 면에서 늘어났는데 재미난 건 이게 토지가 두 필지인 거예요. 두 필지니까 1번 토지, 2, 3, 4번지, 2번 토지, 2, 3, 5번지 이렇게 나눠서 써 놓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2, 3, 4번지가 있고 2, 3, 5번지가 있구나. 그럼 2, 3, 4번지에도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2, 3, 5번째도 표제부 갑구과 따로 있는 겁니다. 그두 필지 토지 위에 아파트 하나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전유부 자, 전유부 표제부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전유 부분에 건물에 표시가 있죠? 전유부 건물 표시 5층 500호로 하나 찍었어요. 5층 5 0 0로에 딸린 아까 그두 필지 토지 1번 토지, 2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겠죠. 1번 토지 소유권, 2번 토지 소유권을 묶어 가지고 전체 4,000억 원의 20 정도의 비율만큼 5 0 0일을 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걸 뭐라 한다?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두 가지예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합친 얘기예요. 대지권 종류 비율을 합쳐서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요게 지금 5층 5 0 0일로랑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 표시를 5층 501호. 여기는 소재지번 같은 건안 써요. 어느 동몇 번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앞에 표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유분 표제부에 소재지번을 기록한다고 X. X 자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시 전유분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5층 501호 쓰고 그 5층 501호 면적 쓰고 구조 쓰고. 그리고 나서 그 501호는 아까 그두 필지 토지 소유권 지분 요만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여기 뭐라고요? 네?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외워야 돼고 이거 자,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건물의 표시죠 무슨 건물이에요? 전유분의 건물 표시 그렇죠? 다시 전유분의 건물 표시 됐죠? 그렇죠? 자, 좀만 더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내가 외우기엔 너무 긴데, 그러지 말고. 여기 보시면, 소, 지, 지, 면. 이게 뭐야? 토지 표시잖아. 토지 표시인데, 어떤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죠? 여기는. 자, 뭐라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근 요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됐죠? 자, 여기는 전유분의 건물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다시 한번 자꾸 외우는 거예요 표제부가 두개 있는 거요. 예자 전체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요? 소지지명. 어 토지가 두 개니까 1번, 2번, 1년번을 붙여놨죠. 그 1번 토지, 2번 토지에 대해서 자 1번 토지, 2번 토지에서 그두 필지 토지 소유권 대지권을 요만큼요만큼5 0 0호로 가졌다. 요거를 대지권의 표시. 그리고 나서 이 500위로 누구 건이 보려면 여기 딸린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 갑구가 나옵니다. 자, 갑구에 누구 거였어요? 동해종합건설이 어디로 넣은 거예요? 오재석한테 넘긴 거야. 동해종합건설을 오재석한테 뭐한 거예요? 매매, 매매, 매매. 자, 집 언제 졌어요? 자, 보존등기가 지금 2001년 10월 10일 날. 건물보존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얘네 매매 언제 했어요? 99년 3월 달에 했네. 어떻게 된 걸까? 선 분양하고 나서 2년 동안 집 짓고, 집첫 등기를, 자, 동해종합건설에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 가능일로부터,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네 보존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전 등기 오재석한테 넘어왔습니다. 매매로. 오재석은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2001년 11월 10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이때에서부터 오재석은, 자, 뭐를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뭐에 대한 소유권 건물 501호에 대한 소유권과 자, 1번 토지, 2번 토지에 대한 4,500분의 20만큼의 지분 비율을 같이 취득했다고요. 그럼 부동산 몇개 취득한 거예요? 두개 취득한 거예요. 501호 건물 부분과 토지 지분을 두 개를 취득했어요. 그럼 등기를 몇개 해야 되는데 두개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한 거예요. 자, 뭐만 이거 2번 소유권 전등기 이거 하나만으로 건물도 사고 대지진분도 사고. 같이 산 거예요. 원래 토지를 살려면 토지 등급에 별도로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했어야 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 얘기를 어디다 써놨으니까? 건물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올려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만 딱 치더라도 두 개가 같이 묶어서 딸려온다. 자,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일체다라는 거 일체. 일체성이 되기 위해서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오재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만 했죠? 요거 하나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쓸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쓸거 아니에요 쓸때 500위로만 썼을까 대지권도 같이 썼을까 대지권도 같이 썼어요 풍무동 2, 3, 4번지 지분 4,500분의 20을 내가 같이 취득한다고 라 신청서에 써낸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안 돼요 같이 써내 써내면 등기관이 여기다 이전 등기 딱 쳐주면서 어, 같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칩니다. 지금 오재석은 501호도 0 샀지만 거기 딸린 뭐도 샀다? 대지권도 같이 산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두개 있었잖아요. 두 필지. 그두 필지를 묶어가지고 4 5 0 0분의 20만큼의 지분을 같이 묶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자, 여기 동해종합건설과 오재석이 등교해서 가면서 그러는 거지. 야, 우리 이거 빼자. 빼자. 빼고, 501호만 0 사자. 그럴까? 그래서 둘이 얘기해가지고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당이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게 일체가 돼 있는데 따로따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가 들어왔으면 건물만 산게 아니라 대지권도 같이 묶어서 산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또 갑니다. 그러면 을구에 보니까 저당권자가 걸려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은 5 0 1로만 저당 잡은 거예요. 거기 딸린 대지권도 잡은 거예요? 대주권도 같이 잡은 거예요 만약에 500일로만 저당 등기하고 들어오면 각하당이요 500일로에 저당이 들어왔어? 어 그럼 대주권이랑 같이 가는 거야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표제부에 다써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됐죠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를 또 바꿉니다. 자 만약에 네, 만약에 오재석이 전세를 줘.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자 누구 할까요? 전세권자 누구 있죠? 우리 공법 선생님 누구예요? 아 박희용. 어울린다. 박희용. 예. 자 전세권자 뭐요? 박희용. 예. 어울리지 않아요? 전세권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예, 박희용. 전세권자 박희용.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500위로만 빌린 거예요? 아니면 거기 딸린 대지권도 빌려요? 자이 전세권은 용의권이요. 빌리는 거죠? 자 빌리는 건 건물은 빌릴 수가 있는데 지분은 빌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하겠다. OX... x 스예요 자, 전세권 등기들은 뭐만 잡은 거예요? 건물만 잡은 거예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하고 비슷한 거뭐 있을까? 임차권.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차권 같은 경우 건물만 임차를 하는 거지. 대지권에는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지금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 안 되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항상 묶어 다녀라. 근데 임차권, 전세권은 빌리는 거니까, 분리랑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만 빌리는 거예요? 건물만 빌리지. 대지권에는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됐죠? 자, 이래서, 이래서, 건물, 아파트 501호를 이 오재석이 분양받는 걸 보고, 제가 502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쫓아오셔가지고, 저거 좋은가 보다. 그래서 403, 402, 호 401호 다 분양받았어. 건물 완판. 건물 다 팔렸어요? 자, 그러면 토지 누구고요? 다 팔렸어, 요 이거 지금. 다 팔렸어. 자, 토지 누구고요? 토지 누구야? 걔네들 거. 자, 걔네들 거. 자, 그러면 토지에 등기가 딱 있잖아요. 이 토지에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 있잖아요. 여기에 얘네들 이름을 갑구에다다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이걸 쓰기 싫작 하면 이, 이 이름이 너무 커져.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팔릴 때마다 여기 이전 등기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요. 이 지금 소유권은 저기가 있다? 그러 쓰는 거예 이 토지 소유권이 여기다 안 쓴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디? 아파트 있다? 자 이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이 2, 3, 4번지 토지 등기부 갑구에 나와 있겠죠? 그거 되게 보고 싶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했잖아요 보고 싶을 줄 알았다니까 딱 그래서 자 토지 등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 토지 등기부 표지에 보니까 토지 표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북무동 2, 3, 4번지 자 지목은 대구 3천 정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전 소유자가 김병렬인데. 자,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유현마을 205동이다. 유현마을 205동이 이 토지 소유권을 뭘로 쓰고 있다. 건물 대지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이제 김병렬이 아닌 거예요. 이 토지는 유현마을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이 밑에 4번 소유권 이전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들어와도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권은 여기서 마감 쳤다. 이건 저기 건물에 붙여 가지고 저기서 다 같이 간다. 여기다가 이제 소유권 등기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자, 그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요거를 등기관이 알아서 탁탁 써줘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건물 등기부에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거 써주면서 요건 내가 서비스로 써줄게.라고 토지 등기부에 이걸딱 써준다고 알아서 직권으로.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어떻게 되냐?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여기 있잖아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지금 토지 등기야, 건물 등기야. 지금 사기치는 것 같아요? 네. 토지 등기, 건물 등기예 토지 등기라고. 그 뭐라고 사기치겠어? 건물 등기라고 사기를 치겠지.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다고 X. X. 토지 등기부라니까, 이게 지금.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 다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한다고 X. X죠. 지금 갑구에 있잖아요.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들어오고, 만약에 임차권, 전세권 대지권이면 을구. 또, 해당하는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야지 표제부에는못 들어갑니다. 다시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표제부 등기한다 OX? X. 자, 소유권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갑에 등기한다. 오. 임차권 대지권 뜻에 등기는 을구에 등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갑니다.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우리가 신청한다 OX? X. 요거는 직권합니다.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소관청이 촉탁한다 OX? X. 직권이라고. 저 신청이나 촉탁으로 사기를 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뜻의 등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 해당하는 구에 들어간다고요. 자 신청이요, 직권이요직권이요직권 그렇죠? 자또 을구에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을구에 임차권이 있는데 그 임차권은 대지권, 레미안 아파트의 대지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대지권의 뜻의 등기입니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갑구에도 들어오고 을구에도 들어오고. 여기 3번 들어와 있죠? 3번. 이거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이다 아, 실그룹 부기등기잖아요. 근데 이 대주권의 뜻의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등기기록에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한 동짜리 전체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대주권의 목적이 토지 의 표시가 뭐예요 이게? 소지지면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요거 하고요. 자, 건물 등기기록 전유분 표제부에 대주권의 표시. 요거 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그럼 요거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 됐어요? 자, 대지권의 등기는 자 신청이야, 집권이요. 신청으로 들어와요. 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표제부 갑고을고,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대지권의 등기는 표제부예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갑구나 을구. 미루지 말고 지금 외워, 지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겠어요. 지금 들으면서 외우라고. 들으면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외우라고. 언제 또 복습해. 자 다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해당국, 갑구나 을구에 자 직권을 한다. 이거는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겠어? 건물로 바꾸겠지. 표제부을 바꾸겠지. 신청이나 촉탁으로 바꾸겠지. 그거를 문장으로 내면 이걸 골라서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을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외우고 읽어야 돼. 외우고 머릿속에 요거 바꾸겠지 하고 찾아서 읽어야지. 그냥 문장 읽어가지고 말리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 출제자들이 주는 대로 읽으라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 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주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대지권 뜻이 딱 보이잖아요. 어, 그럼 토지여야 되는데 건물에 써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거는 갑고울고가 나와야 되는데 표지에 혹시 써있나? 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요거 직권인데 혹시 신청에 써있나? 라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이거 빨리 읽어. 그게 아니라, 문장 줄줄줄줄 읽으면서, 오, 잘 썼네. 그럼 못 찾아, 못 찾아. 그럴, 그럴 것도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외워서 문장을 찾아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5, 6, 7, 8, 90 동안 앞으로 하실 예일은 시험지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문장을 순수하게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그러면서 문장 단어 한두 개 살살 바꾼다고. 어디가 바뀌는찾아면 되게 힘들어요. 지문 다섯 개인데 지문마다 두 줄씩이면 열 줄이요. 에열 10줄 줄을 읽으면서 어디가 틀려나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못 읽어, 처음에는. 머릿속에 기준이 있으면 빨리 읽는 거고, 기준이 없으면 빨리 못 읽어요. 자, 다시.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표제부에당고 표제부,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예요. 표제부. 자, 근데 대지권등기가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표지는 전유분 표제부다. x. 그죠? 자, 한동 전체 표제부는 에 종류 부율이 있다. x. 이렇게또다 바꿔요. 자, 요두 개, 두 개의 대지권 등기를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자, 요 표는 제가 지금 77페이지다 넣어 놨습니다. 77페이지 위에 있는 표 있죠? 누가 또 별표 또 많이 쳐놨죠? 그거 외우라고. 그거 외워야 돼. 할수 없어. 요 외워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 붙었어요. 5 0 0호를 사면서 지분을 안살 수는 없어, 이제. 요 대지권 등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토지 건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제 지금 건물 등기부 보신 거예요. 건물 등기부에는 자, 건물만 이전하거나 건물만 저당 잡는 거는 금지됩니다. 건물하고, 대지권 지분하고, 같이 이전해야지. 같이 묶어서 저당을 잡아야지. 어떻게 건물만 이전하겠니? 그건 안 된다. 라고 금지되는 거예요. 대지권이 들어오면서 서로 분리가 안 되게 되니까. 대신에, 자, 건물 등급에 전세가 들어왔다. 전세권자 누구였어요? 박희홍 있었잖아. 예, 전세권자 박희홍. 그러면, 건물만 빌리는 거요? 예 지분까지 빌리는 거요? 예 건물만 빌리는, 건물만 빌리는 것도 허용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건물 등급에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거, 이거 끝이에요. 그죠 자, 다음 일로옵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이야. 지금까지 본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아파트 건물을 올린 겁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아파트 건물을 올렸어요. 그러면 토지만 빼다가 팔수 있어 없어. 토지만 빼다 팔면 건물 넘어져요. 자, 토지 토지의 소유권 위에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만 빼다가 이전 등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면 그거를 저당을 잡는 것도 금지돼요. 저당을 잡는다는 건 나중에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켜서 돈을 받아 챙기려고 저당을 미리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랑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그렇죠?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을 토지만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는 금지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상 전세 임차지역권 좀 빌려주기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돼지 많이 남으니까 저만큼 임대 수익 내자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임차권 들어오는 거는 등기법상 금지될 일이 없어요. 이 대지권만 안건너면 되니까, 뭐 빌려주시든지 하고 등기를 해준다고. 얘네들 등기는 허용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을 지금 쓰여지고 있으면 그 소유권만 이전시킬 수는 없는 거다. 남는 땅 있으면 좀 빌릴 수도 있다. 여기까지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 자, 이 부분을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토지가요. 토지 소유권자가 아, 소유권 A야. A. A가 토지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자 B한테 이 토지를 전세를 줬어요. 전세권. 토지의 전세권. 이 토지를 지금 10억 주고 전세로 받아왔어. 10억 주고. 10억 주고 자, 전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해요? B가 사용해요. A는 사용해요 못 해요. 사용 못 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아, 10억이나 받고 빌려줬잖아요. 한 뭐, 10년 합시다, 10년. 10년간 토지전세를 줬어. 10년 토지전세 토지 줬으면 A는 10년 동안 이땅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아이, 그래도, 자기 땅인데, 그래도. 가끔 쓰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땅은 누가 사용해요? B가 전세권에 사용해. 10억이나 주고 10년 빌렸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이제. 예. 자, 여기서 A는 이땅 팔아요, 못뭐 팔아요?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또, 또 그런다? 누가 서 그러다, 니 사나부지, 뭐, 사나부지.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씨가 얘한테, 야, 그러면 10억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내가 좀만 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싸게 어, 샀어. 샀어. 그 대신에 10년간 이 땅은 씨가 써요, 보뭐 써요? 알고 사, 모르고 사. 알고 사는 거예요. 아왜 전세 등기 해놓고 들어왔겠지. 등기부등본 뛰면 어, 이거 전세권자네 그럼 이 땅은 10년 동안 못 쓰네 그 다음부터 쓰면 되지? 그러고 살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지금 몇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 전세 주고 나도 이땅팔 수는 있다 그러면 땅 새로 산 사람은 이 전세권자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는 거예요 그 얘한테 물어봤어너 이거 왜 빌렸니? 라고 하니까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전세권 빌려놓고 그 위에다 뭘 줘요? 아파트를 짓는데 또 그런다? 왜? 아니 얘가 짓고 싶은가 보지 얘가 뭘뭘 뭘 왜야 왜는. 전세로 토지 빌려놓고 그 토지에서 뭘 져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도 걱정이야. 그 10년 끝나면 어떡할 거냐. 가서 말리고 싶대요. 아, 말리시든지 가서.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자, 10년간 전세한 다음에 그기에다뭘 져요? 아파트를 졌다고. 아파트를 졌으면 이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이건물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지분으로 쪼개줬다고요. 이때에는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권이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됐다고. 그죠? 그래서 꼭 대지권은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전세권도 되고 또 지상권도 되고 또 임차권도 되는 거예요. 자, 대지권이 뭐뭐 돼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이란 건안 돼요. 지역권은 대지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권을 쓸수 있는 게네 가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 다른 건 대지권은 안 들어와. 자, 건물이 올라와서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올렸어요. 그럼 이 전세권은 어디다 떼어졌어요 건물에 떼어졌겠지 그럼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전세권, 대지권 몇 분의 몇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 그러고 나서 A가 C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어 없어? A가 C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시킬 수가 있다니까. 얘는 알고 사 모르고 사. 알고 사는 거긴 알고 사는 거예요. 자,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전세권을 D한테 이전하겠대. 전세권 이전하겠대.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 위에 뭐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있으니까. 전세권 빼면 아파트 넘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대지권이 전세권인 상황이라면 그 전세권을 따로 빼다가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지권이 전세권이면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금지됩니다. 자, 대지권이 지상권이면 지상권 이전 등기 금지. 대지권이 임차권이면 임차권 이전 등기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는 허용.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면 뭐도 되는 거예요. 저당 설정도 허용.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결론만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 지상권이면 지상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 임차권이면 임차권 이전 금지 그랬더니 빨로 말로 뭐가 빨로 뭐가 빨로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그 소유권은 이전 금지 대지권이 지상권이면 지상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 임차권이면 임차권 이전 금지 뭘 빨로 빨르기는 뭐 함정 없어 이런 거 함정 없어 대지권은 이전 금지 대지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면 건물 양 토지장 붙었는데, 그 대지권을 빼다 팔면 안 된다고. 대지권 이전 금지. 대지권이랑 상관없는 권리는 허용. 대지권이랑 상관없는 권리는 허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 토지에 대한 저당 설정도 허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자, 소유자 따로 있고, 어, 토지를 빌려줘서, 거기에 아파트가 올라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된다고 해서 건물 헐고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토지 소유권 이전은 허용된다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권, 대지권이다 그럼 전세권 쪼개 가지고 건물의 대지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전세권만 빼다가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대지권, 전세권과 건물은 붙었어 그렇죠? 아니면 아예 땅을 사서 올렸으면 대지 소유권과 건물은 붙었어 붙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어 분리처분 금지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분리 처분 금지일까? 언제부터 분리 처분 금지될까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자, 대지권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할 때서부터예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이게요, 건물을, 아파트를 올렸어. 건물 첫 보존등기를 1월달에 올렸다 쳐요. 건물 보존등기를 1월달에 올렸어. 올렸어요. 자, 이때, 반드시 대지권 등기를 동시에 등기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아파트 건물이 올라오면서 대지권 등기가 1월달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법에 써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넣어요. 이 대지권 등기를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넣어. 이때서부터 분리 처분 금지. 이때서부터 분리 처분 금지예요 그럼 이후에 예를 들어 6월달에, 6월달에 500일을 내가 소유권 이전하러 왔어. 아파트 501호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501호 건물만 사요. 거기 딸린 지분이 따라와요. 지분이 따라와. 그죠? 예. 네. 자, 그럼 그거는 대지권 등기가 되면서부터 건물하고 지분하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일반 건물과 일반 토지처럼 서로 분리, 분리, 분리. 분리돼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 5월 전에는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따로 따로 등기를 두 개를 해야 돼. 근데, 5월 이후에는 대지권 리가이딱 걸렸으니까, 건물에만 등기해도 대지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건물 등기랑 대지권 리랑 반드시 동시가 아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고 살짝 졸려? 지금 졸리면 안 되는데, 지금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중계설될거 아니에요? 졸리면 안 돼, 지금. 아니, 지금 대지권 리가이 늦게 들어왔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이전에 건물만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건물 살 때는 대지권도 같이 취득을 해줘야 돼. 적어도 계약서에 그거에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후로는 걱정 없지. 건물에만 탁 등계도 대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도록 장치가 생긴 거니까. 그럼 이전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전이 문제인데,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토지에 2월 달에 어떤 놈이 저당을 잡아놨대. 그럼 2월 저당. 지금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 지금. 2월에 토지에 저당 걸려있대. 근데 6월 달에 500위로 사러 온 사람이 500위로 등기를떠보니까 그런 거 그거 할수 있어. 500으로 새 집이야 그냥 깨끗해. 덥석 물면 자이 사람은 500으로 건물만 산 거예요. 토지 지분도 산 거예요. 토 뭐라고요? 6월 달에 할다니까 6월 달에 갔으면 대지권 등기 이후회 들었잖아요. 그럼 건물만 산 거예요. 지분까지 산 거예요. 지분까지 산 거예요. 근데 지분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저당에 붙어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야 되는데 지금? 네.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토지가 딸려왔는데 보니까 토지에 뭐가 묻어 있어 지금. 되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5월달 대지권, 2월달 저당권 누가 더 세? 2월이 더 세겠지. 어? 여기는 있 건물 등기에 등기했고요. 토지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는 아예 토지의 등기부에 따로 등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먼저 들어온 게 세지. 이거 먼저 들어온 거 어떻게 판단해? 에? 하나는, 하나는 건물 등기에 등기했는데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는 등기고 하나는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역 등기고 두개 순서는 접수번호, 접수번호, 대접, 대접, 대접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대지권하고 순서 물어보면 뭘 봐라? 접수번호, 대접이라고 지난주에 배웠거든. 대접, 대접, 대지권하고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그럼 당연히 이 접수번호가 빠르겠죠. 그럼 얘가 경매치면 얘는 건물에서 대지권 뺏겨버려. 그럼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소유자가 나와서 이건 뭐냐? 헐어?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야 되는데 왜 졸려, 지금. 되게 무섭다고. 지금, 좀, 좀잘 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6월 달에 500위로 등기를 치러 갔을 때, 누가 누가 누가 토지 등기를 쫙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무서운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 어? 알려주면 좋겠어 잘 생각하라고 그죠? 그런 죠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등기관이야 등기관이 5월달 대지권 등기를 칠때 알아서 토지 등기를 쫙 검토해 지가 고마워 고마워 엄청 고마워 그냥 우리 대지권 등기만 들어왔을 뿐인데 등기관이 토지 등기를 쫙 검토해요 앞에 뭐 있나 있어 그러면 여기다 써준 거야. 야, 토지 뭐 있다? 라고 자, 우리가 해달라고 했어요?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알아서 뭐야 직권. 직권으로. 지가 알아서.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는안 들어가. 예. <웃음>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 라고 토지등기부에 써줄까? 건물등기부에 써줄까? 건물등기부에 써준다고. 건물등기부가 표제부 갖고 일구가 있잖아요. 어디다 써줄까? 전체 표제부리고 전유분 표제부리 있잖아요. 어디다 써줄까? 자 예전에는 둘다 썼어요. 둘다 썼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500위로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어. 전체에다가는 필요 없고 전유분 표제부에다가. 뭐라고 쓰냐고?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 라고 써 있는 걸본 적이 자 없는 관계로. 자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지권 등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토지만에. 과단 등기가 있을 때 그때 어떠 써야 돼요? 건물 등기부 중에서도 전유부 표제부에다가 자 뭐라고 쓴다고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넣어준다고요. 그럼 퀴즈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 그런 거 어떻게 하니? 표제부라 그랬잖아. 표제부엔 절대 부기 등기가 없다 그랬어요.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주등기로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 이런 걸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니다 별도 등기 있다. 자, 지금 101호라고 써있죠? 101호. 자, 여기 대지권이 1번, 2번, 3번 토지에 올라가 있는 걸알수 있고요. 2번 해놓고 별도 등기 있다. 1번 토지에 저당 있다, 2번 토지에 저당 있다, 이렇게. 미 검토해서 다 써준다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워. 엄청 고마워. 등기관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직권으로, 직권으로. 이런 거 설명해준 저도 고맙죠? 별로 안 고마운 눈치인데, 지금. 예, 네, 봐봐요. 자, 하나 더 가요. 자, 자, 봐봐. 봐봐. 여기 이제 박는게인지 봐봐요. 아, 지금 어디 가서 이런 거못 들어. 지금. 잘 때가 아니라, 지금. 봐봐요. 자, 지금 6월 달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1월에 건물 등기가 났는데, 대지권이 늦게 들어오는데요. 여기 한 3월쯤에, 3월쯤에 건물의 저당을 잡는 거야. 3월에 건물의 저당을 잡아. 그러면 3월에 건물에 잡힌 저당은요, 토지랑 상관이 없어요. 얘 아직 대지권이 안 들어왔거든. 그럼 얘는 뭐만 해요? 건물만 걸린 거야. 근데 5월 달에 대지권이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가 딱 들어가게 되면, 6월 달에 본 사람이 생각할 때, 어, 저당이 있네? 아, 어, 이거 대지권도 있네? 그럼 이 저당은 토지랑 같이 가네? 이렇게 착각한다고. 착각한다고. 그럼 걔네들한테, 야, 이거는 대지권에 상관없이 미리 들어온 거야. 이 저당 말이야, 건물만이야, 건물만. 이라고 써줘요. 이건 건물만이야. 언제? 5월 달에. 대지권 등기 하면서 등기관이 토지를 검토, 토지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검토해. 건물에 이런 게 써있으면 이대지권딱 들어오면서 헷갈리겠다. 이건 건물만이야. 원래 있던 거야. 라고 붙여준다고. 건물만. 그럼 만약에 1번 저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1-1을 붙여. 그 다음에 1번 저당은 건물만 이렇게 붙여준다고. 누가? 등기관이. 그럼 신청의 직권이요. 직권으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표제부 해당구. 표제부 해당구. 해당구조 그런 거 어떻게 하니? 저당권이잖아. 저당권이면 울고 있겠죠. 그 밑에다 붙여주면 되니까 표지업에 안 들어오지.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 전에. 자 어디만 건물에 관해 가등기가 있거나 압류가 있거나 저당이거나 있 등등등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지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그갚구나 울고 고그 등기 있는 거 바로 밑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건물만 이 취지를 무기 등기로. 직권을 넣어준다고요. 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생기지 되게 보고 싶죠? 이렇게 나와요. 1번 저당이 딱 걸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해서 여기 1-라고 붙는다고요. 붙는 자시죠? 예, 이거를 지금 제가 77페이지 맨 밑에 자, 77페이지 맨 밑에서 세번 아, 여섯 번째 줄 자, 77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찾으세요. 예, 거기 대지권의 등기 전 토지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데써 있죠? 예, 네, 거기 건물 등기 기록 전유분 표지부 나왔어요. 전유 표지부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지 표지부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 방금 보신 거예요. 예. 네. 그 밑에 니은에 대지권 등기 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가등기 압류등기 저당권 있다. 그러면 건물 등기로 기갚구 또는 을구에 건물만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조금 볼 건데 보기 전에 한장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78페이지 5번을 보세요. 78페이지 5번 보시면 장부의 보관 및 반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6번 보세요. 79페이지 6번 보시면 장부의 공개 나와 있죠? 자 얘네들이 관련집에 가끔 나오는데 걔네들 먼저 잠깐 보고 문제 들어갈까요? 자, 앞에 보세요.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여기 되게 쉬워요. 등기가 됐건 등기의 부속서류가 됐건 원칙은 이겁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정도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들고 나와요. 이 외에는 못 들고 나와요. 이 기본 원칙이에요. 등기든 부속서류는 다 마찬가지다. 전쟁 나면 나온다. 아니면 못 나온다. 근데 부속서류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신청서나 그밖에 부속서류. 이렇게 붙으면 그때는 이거 외에도 법원에서 불렀다. 또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다요럴 때도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원래 등기부는 법원의 명령, 법관이 영장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부속서류니까. 부속서류는 요런 추가적으로 출,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등기부속서는 원래는 전쟁천재지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법원에서 부르면 나온다 청와대에서 부르면 안 나와요. 국정원에서 불러도 안 나와요.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와요. 예. 뭐가 불러야 돼요? 법원에서 법관이 불러야 돼요. 그럴 때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럼 요 얘기를 제가 79페이지 메뉴에서두 번째 줄 다만 있어 다만 79페이지 메뉴에서두 번째 줄 다만 찾아서 다만 다만 신청서나 그밖에 부속서류 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압수한 경우 이때는 전쟁 안 나도 들고 나온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참고 박스 들어가세요. 자, 참고 박스 들어가시면 자 매도공신 찾으세요. 매도공신, 신탁원부 신, 공동담보목록 공, 도면의 도, 매매목록의 매, 자 매도공신. 이네 가지 연구보전, 연구보전. 등기와 매도공신도 등기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연구보전. 폐쇄됐어도 연구보전이에요. 등기는 다 연구보전. 그 다음에 10년 보존도 있고 1년 보존도 있는데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 5년 보존 알아야 돼요. 5년 보존은 신청, 정보. 거기다가 신청서라고 쓰세요.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서 똑같은 거예요. 신청서, 신청정보 이렇게 붙으면 5년입니다. 나머지 뭐 신청서류니 뭔지 잡단서류 나오면 안 돼. 신청서, 신청정보 이렇게 붙어야 5년입니다. 5년. 나머지 뭐뭐몇 년이냐 이런 나오면 찍으면 돼요. 찍으 되고. 자 다음. 잡혀 보세요. 등기 기록은 원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되기 쉽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근데 부속 서류는 원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증명서가 열람이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관계인이 보여만 달래.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관계인한테 열람만 시켜주지 아무나 못 봅니다 이거는 이건 증명서 전혀 없어요 근데 등기는 원래 보여주려고 만든 거니까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가 됩니다 구분할 수 있죠? 등기냐 아니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 기록을 열람시키려고 대리인을 보내면 대리인이 가서 저저 저 사람이 시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나 되는 거니까 근데 부속소류 열람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가서 저 사람이 관계에 있는데 저 사람이 다 시켰어요. 를다 증명해야 열람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럼 교재 79페이지 자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만 있어요? 다만? 다만 자 등기기록에 부속소류 났죠? 부속소류 네모 부속소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부속소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증명서 X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바로 옆에 증명서 X, 증명서는 안 된다. 부속서류는 증명서가 안 돼요. 증명서 X 썼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자 80페이지, 80페이지 메뉴에자 80페이지 메뉴에 보이세요? 자 80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대리, 대리인 찾세 대리인. 대리인이 자 80페이지 메뉴에 신청서나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권한 증명을 해야 된다. 어, 관련 있는 사람이 보냈다. 내가 그 사람 대리인이다. 이런 걸 증명을 해 줘야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기억도 보세요. 밑에 기억. 신탁원부 신. 공동담보목록 공. 도면에 도. 매매목록에 매. 매도 공신. 찾죠? 사실 여기 매도 공신. 얘네도 등기부기 때문에 발급을 해 줘요. 해 주는데 그냥은 안해 주고 요것도해줘 라고 신청한 함께 신청한다. 여기에 들어가 줘야 포함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냥 은 바로 발급은 안 해줘요. 신청 취지가 있으면 포함해서 발급을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관련 문제 좀볼 건데요. 자 관련 문제 우리 이제 교재 있잖아요. 우리 교재 우리 기출 문제집이죠?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에 음. 몇 문제만 검토하고 싶게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기출 문제집 94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94페이지. 기초문제 94페이지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띄워놨어요 자, 책 없으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자, 폐쇄됐어도 연구보전 그랬죠? 폐쇄됐어 연구보전 두 필지를 합치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폐쇄되는 거죠 요즘은 전산등기니까 하나씩 더 만들어요 부분을 하나 더 만든다 자, 그 다음 예,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건물 전체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 만든다 틀렸죠? 예,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 갑고 얼굴 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어, 요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매목록 보이시죠? 매매목록, 매매목록 말고 세개더 있죠. 도면, 에? 누가 공유지 연명부래, 공동담보목록, 또 신탁원부, 신청서 아니에요. 신탁원부.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 발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계속 앞에 보세요. 자 한동 건물 전부에 어떻게 한개 기록으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분마다 표제부 갚고 을굴둔다그죠자 증명서 발급할 때는 와 해당이다 그리고 배웠었죠 네. 자 다음 2번볼 겁니다 2번자2 번의 문제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표제부 자2번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건 뭘까 갚고 울고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라?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걸 찾아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유분 표제부에표제부에 1동 101호, 이런 거 나오지, 나올 거 아니에요. 건물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도 표제부에 있었어요. 표제부에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이 있어요. 전유분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이 없어요. 예, 전체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이 있습니다. 그 한동건물 등기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 토지 의 표시 맞죠? 다 표제부 가 맞아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뜻뜻 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토지 등기 표제부 해당고 해당고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전세 임차 대지권이면 을구 그럼 이거는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에 들어와야 돼요. 갑구갑구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표제부가 아닌 거는 갑구 울구에 기록하는 거 찾아라. 뭐 뜻의 등기는 갑구 고 울고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다시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정리해요. 건물, 건물, 건물,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중권의 목적이 토지의 표시. 전용 표제부에는 대중권의 표시로서 종류와 비율. 이거 신청 들어가면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해당하는 구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표제부 아니라 해당 구다. 자, 4번. 3번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니까. 자, 4번. 자, 앞에 보세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이나 신청이나 비슷하다. 신청, 촉탁 비슷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장. 그랬고요. 소매료약정은 부기 등기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4번인데요. 우리가 낸, 우리가 낸 신청서. 몇 년? 5년, 5년. 자, 신청 정보. 자, 일어나면 5년입니다. 아, 이제 신경 썼어요. 이게 착 올라오지 않아요? 못 봤어요? 예. 다시 보여드릴까? 봐봐 봐봐 봐봐 신청 정보 다 올라오잖아요 보면 (5년) 예.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칭찬 못 듣네 예. (4번) 틀렸어요 예. 자 5번 보세요 5번 5번 자, 5번에 1번을 보시면 등기 기록 보이시죠?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누구나 등기 기록은 누구나 등기 원래 누구나 보라고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인데 이해관계인의 한해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1번 틀렸어요 자, 이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요. 뭐, 효력은 언제 발생? 네. 접수한 때.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집주인한테 돈 내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끝났으니까 난돈 빼다 갈 거야. 그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금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이제 돈을 못 받아서 딴데에다가팔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했으면 등기부의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해야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말소 회복 등기 한다고 러면죄니자 승낙이 있어야죠. 자, 회복 등기도 승낙은 있어야 됩니다. 자, 승낙서 없으면 어떻게? 각하됩니다. 말소 회복 등에 승낙 없으면 각하니다 각하. 각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서는 법관이 발반 영장. 자, 신청서는 법관이 발반 영장. 자, 이때는 들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는 들고 나올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등기라면 법관이 불러도 옮길 수가 없어요. 네. 네. 신청서 정도니까 좀더 가볍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부르면 나온다.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등기는 누구나 열람 증명서.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에만 열람. 그렇죠? 이제 외우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부속서류 등등은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옮기지 못하지만 신청서 부속서류 이렇게 붙으면 그때는 법원에서 부르면 나올 수도 있다. 됐죠? 그렇죠? 자, 6번 볼 겁니다.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벽이 좀없더라도 평면정포. 얘네들은 각각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구분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구분 건물로 될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정해서 갖췄어요. 그럼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돼요? 아니죠. 자, 아니왜 이래.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들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6번 보고 있고요 자 등기관이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등기 기록에 뭐랬어요?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한다고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이걸 해주면서 직권으로 토지, 토지, 토지 어떤 토지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토지에도 등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뜻뜻 뜻, 뜻.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부에 해준다 맞죠? 네. 다음, 자, 4번에 보시면, 전유분. 전유분은, 전유분은 단독 소유권. 자, 공용분은 얘네들의 공유 그래서 전유분 살때 공용분 사용권이 따라간다. 그런 겁니다. 서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구분 건물은 일부만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표시등기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구분건물은 101호, 201호 따로따로 되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혹여라도 101호만 등기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01호 등기네? 너 그러면 201호도 표제부는 같이 네가 열어 어, 제거 아닌데요? 그러면 대위 신청하면 돼 해줘 라고 해서 구분건물 한꺼번에 등기를 내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렇게 됐어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렇게 해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다가 자, 지금 6번이죠? 6번에 5번에 보시면 자,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97편 6번에 5번 지문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2번만 틀린 거죠.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자, 7번. 자, 7번에 1번은 안 보셔도 되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보시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을 속하는 전부. 전부 보이시죠? 전부 나오면 어떻게 요 한계. 한계기록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요. 구분 건물의 효과를 갖췄대요. 그럼 이 말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3번 정답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4번. 대지권 등기가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했어. 그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어요. 건물 소유권을 저당 잡았다.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면 굳이 건물만의 하나다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는 한, 요건 빼고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등기는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끔 건물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건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이거는 토지랑 상관없는 거다. 이런 게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자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등기기록에는 뭘 해줘야 돼요? 뜻의 등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8번 하나만 보고 좀 쉽게 이제 자 8번. 자 8번. 자 요게 2018년도에 자저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이 길어요. 지금 자 앞에 보세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에 뭘 했어요? 대지권에 등기를 했어요. 대지권에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지권 목적이 토지 토지 토지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안 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촉탁으로 해요,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하지. 소관청 촉탁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소관청 촉탁이 아니라 등기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두 군데가. 그다음에 요거는 맞는 말인데요. 자 대지권이 변경된다고 라 하면 대지권, 102로만 변경되어 201로, 0 300로 다 변경돼요. 다 변경돼요. 대지권이 변한다는 건 전체 호수의 지분 비율이 다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고치면 안 돼요. 다 같이 가든지 혼자 가더라도 다른 사람 걸 대신하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변경되면 그 구분 소유자가 가 가지고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자, 전체에 대한 대지권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다 같이 가든지 혼자 가더라도 다른 사람 거다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정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세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대. 근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구에 또 등기가 들어왔대. 그럼 두 개를 비교할 때가 있죠? 이럴 땐 무슨 번호? 대접, 대접. 접수번호, 접수번호. 순위번호 아니라 접수번호.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하고 5번.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출제자들이 성의 있게 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분 건물, 건물,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가 된 후에, 건물만 저당 잡자! 라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등기 가서, 우리 건물만 잡는 거예요! 라고 들어오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이미 대지권이 잡혔으니까 건물만은 안 된다. 건물 저당 등기하면 대지권도 같이 잡히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자, 이건 건물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토지 소유권 대지권. 토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 땅 사서 아파트 올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 설정을 원인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 등기를 하면 돼, 안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이제 마감치고 저 건물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토지는 따로 저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할 수가 없다가 되죠. 그죠. 둘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든 지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분물 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할게요.